뱀룸 레벨 4에서 플래시 음악이 나오고 있는 화려한 문을 통해 도착하게 되는 레벨 5는 많은 방과 홀이 존재하는 무한한 호텔 단지입니다. 20세기 초반쯤으로 짐작되는 호텔의 주요 영역으로는 메인홀, 보일러룸, 비벌리룸이 있으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영원 무도장이라 불리는 비벌리룸입니다. 이 거대한 비벌리룸에는 동쪽과 서쪽에 각각 9개의 문이 나있는데 이 문은 호텔의 다른 구역이나 보일러룸으로 이어집니다. 커다란 샹들리에가 눈에 띄는 비벌리 룸의 입구를 찾으려면 연회장에서 쉽게 볼수 있는 더 비벌리 룸이라 써진 구리 간판을 확인하면 됩니다. 보일러 룸으로 알려진 두 번째 영역은 덥고 건조하며 연기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 사람 얼굴을 가진 보일러에서 숙사임 소리가 났다는 방황자들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룸 내부에는 엘리베이터 세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이를 이용하는 것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로일러룸을 탐색하는 동안 조각상을 발견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시선을 피하고 그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조각상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도망치는 동안 시선을 마주친다면 비등본으로 고이 절단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레벨 내에서 정치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는 여러 보고가 있었는데 그중몇 가지를 나열하자면 무지개 빛깔의 소리가 들렸다. 재즈음악과 파티 수다 소리를 들었다. 등그 뒤에서 흉미와 숙사임과 함께 보이지 않은 존재가 어깨를 두드렸다는 등 많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몬드 워터의 섭취가 필요한데 이는 다행히도 천장에서 노출되고 있는 아몬드 워터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써서 찾는다면 섭취가 가능합니다. 아몬드 워터를 섭취 못하고 잊혀버린 방랑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양복에 넥타이 차림을 한피 크고 비늘 달린 신비한 야수를 목격했다 했으며 그 야수는 두 종류의 머리에 흡수 달린 입이 있는 휴머노이드의 몸을 가진 것으로 꽤나 자세하게 묘사됩니다 신비한 야수는 위장 능력을 가졌고 때때로 벽지에 붙어서 방랑자들을 감시한다고 보고되었는데 이는 제정신을 가진 방랑자들에게는 어떠한 보고도 없었기에 신빙성이 떨어졌지만 이미 미쳐버린 방랑자들의 증언이 대부분의 유사성을 공유했기에 연구원들은 신비한 야수와 숨어있는 엣티티에 대한 논쟁을 여전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레벨의 거주지는 크게 두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중 더 오리지널스라 불리는 집단 구성원의 대부분이 1906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과 1912년 타이타닉 신물과 관련이 있다는 점은 연구원들에게 큰 흥미를 이끌어냈습니다. 백룸 레벨 5를 떠나기 위해 로일러룸에서 금속문을 찾게 된다면 레벨 954로 진입 가능하고 로일러룸에서 한참을 걷다보면 레벨 6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로비의 정문을 찾아 나간다면 레벨 5.1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일반 문을 통해 나간다면 레벨 161으로 갈수 있으나 가지고 있는 쓸만한 무기가 없다면 이 레벨의 접근은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방중 하얀 방을 찾아 구석자리에서 노플리 현상을 겪게 된다면 레벨 4.1.1.2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할 방법은 아니나 신비한 야수가 당신을 잡아먹는다면 레벨 666로 텔레포트 됩니다. 이곳은 당신이 알던 호텔과는 전혀 다를 겁니다. 아몬드 워터를 들고 정신공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